소금이 고혈압을 만든다는 논리를 들어보면 소금을 섭취하면 물을 많이 섭취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소금을 섭취하면 물을 많이 섭취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이 몸속에 들어와서 혈관에 들어가면 동일한 크기의 혈관에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혈압이 높아진다. 그래서 고혈압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 이 나트륨이라는 게 우리 몸에 어, 축적이 되면은 우리 몸은 자꾸 물을 끌어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리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거지만 혈관 내에서는 나트륨 때문에 물이 자꾸 흡수가 돼서 어, 혈액량이 굉장히 증가되죠. 그로 따라서 그,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짜게 먹는 거는 혈압의 아주 근본 원인 아주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소금을 먹어서 물이 들어와서 혈압이 높아졌다면 구조적인 현상일까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이건 분명히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소금을 섭취하면 물이 많이 들어와서 혈관에 물이 많이 차서 혈압이 높아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소금 때문에 혈압이 높아진 것이 아니고 결국은 물 때문에 혈압을 높였다는 얘기죠. 그 물을 섭취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고하는 하루 물 2리터 이상을 마셔라 라고 권고하는 것과도 배치됩니다. 물을 더 섭취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그에 비례해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몸의 전해질 농도가 0.9%의 생리식이었인데요 물을 2리터를 마시려면 그 0.9%인 소금을 먹어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을 워낙 제한해서 약 13g을 먹다보니까 우리 물 권장량의 딱 절반인 약 1리터를 마십니다. 자 이것은 아, 바람직한 그 조치가 아니죠. 소금 6g을 이렇게 1리터 물에 타서 녹여요. 여기 소금물이요. 짤까봐 레몬즙을 넣었으니까 마실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냥 물 1.5리터예요. 잠시 후 결과가 나올 텐데 정말 궁금하네요. 훈련을 끝낸 선수 3 명에게 소변을 보라고 했는데요. 두 시간 지났으니까 결과를 봐야겠군요. 아드리안, 아까 소금물을 마신 거 맞죠? 네. 소변을 봤는데 봅시다. 거의 400ml 정도 되는군요. 잭은 그냥 물을 마는데 봅시다. 어, 500g이나 되네. 결론적으로 물 마시는 건 아주 좋아요. 수분 섭취는 매우 좋죠. 그런데 잭은 그냥 물을 마셨고 소변으로 나온 게 500ml나 돼요. 그런데 아드리아는 그보다 소변량이 적었어요. 400ml 좀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소금물을 마시면 몸에 수분을 함유하는 데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소금을 섭취해서 혈압이 올라가느냐. 예,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소금 2.5g당 약0 9 정도의 혈압 상승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의 혈압 상승이 문제가 될까요? 일상에서 우리가 하루에 혈압변화가 40에서 50 이상 변화가 없는데 0.9 정도는 문제가 될 일이 없겠죠. 더군다나 이때 올라간 혈압은 구조적인 현상이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이 배출되면서 또 정상화되는 것이죠. 실상 우리가 소금이나 물은 일상에서 좀더 섭취할 수도 있고 적게 섭취할 수도 있고 수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인체가 얼마든지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생리적인 혈압입니다. 문제 삼을 일이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소금을 섭취해서 물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이런 그 생리적 혈압을 문제 삼는다면 우리가 식사 후에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식사를 하면 많은 혈액량이 위장에 몰려있기 때문에 산소가 위장이 많이 몰려 있겠죠 그럼 산소가 부족하니까 우리 인체는 부족한 산소를 더 채우기 위해서 혈압을 높입니다 그럼 식사도 적게 하라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은 논리적이지 못한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소금을 섭취했을 때 우리 인체의 변화는 혈압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소금을 섭취하면 물을 많이 섭취하는 건 맞습니다 이 들어온 물이 몸속에서 빠져나갈 때,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고 배출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노폐물을 배출시킨다는 얘기죠?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배출되니까, 아, 피가 맑아집니다. 네. 혈중, 적혈구 용적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센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혈압을 높일 이유 없죠. 두번째로요 소금은 우리 몸속에 지방을 흡착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하니까 혈액의 정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아, 당연히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혈압이 또 낮아집니다. 이 내용은 브라질의 상파울루 의대에서 실험했는데요. 고혈압 환자에게 소금을 3g 이내로 제한해서 섭취도록 했더니 혈관에 지방이 쌓여서 고지혈증이 되더라 이런 논문을 음. 발표한다가있고요 쌍파울로 의대는 2008년에 고혈압과 소금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나트륨은 지방과 지단백질을 원활하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고혈압 환자에게 소금을 매일 3g 정도로 제한했더니 지방과 지단백질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고지혈증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미국의 코넬대에서는 소금을 더 적게 섭취할수록 많은 고혈압 환자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실험 한바가 있습니다. 소금과 고혈압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국내 모 대학 생리학 조실에서 소금이 배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은 소금물을 1%를 먹이고요. 한쪽 그룹은 맹물을 먹였습니다. 자, 그리고 3주 후에 변화를 보니까 소금물을 먹인 쥐는 혈압이 점점 상승해서 맹물을 먹인 쪽보다 약50 정도의 혈압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고혈압의 주범이라고 다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요. 소금배설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한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맹물을 먹이고 다른 한쪽에는 염도 1%의 소금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두 그룹의 혈압의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혈압이 올랐지만 날짜가 지날수록 소금물을 먹인 쪽이 급격하게 올라서 이 3주 후에는 맹물을 마신 쪽보다 수축기 혈압이 50 정도 높았습니다. 아,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과는 소금을 먹은 지가 혈압이 올랐지만, 실험한 방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금 배설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죠. 자, 소금 배설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한 뒤에 매일같이 1%의 소금을 먹였습니다. 1%면 지의 몸에 있는 그 전해질 농도보다 한 3배, 4배 높은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소금을 매일같이 1%를 먹이고 소금 배설이 안되게 조치를 취하니까 3주 후에는 쥐의 몸속에 하루 먹을 소금량이 21배나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 쥐가 전해질 농도를 마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보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고혈압을 높인다는, 혈압을 높인다는 주장대로 몸속에 물이 많이 들어차 있으니까 혈관 내에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전혀 소금물을 아, 투여하지 않은 뒤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처음에는 혈압이 조금 낮아지는 듯 했다가 결국은 혈압이 높아집니다. 왜 높아졌느냐. 소금이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을 흡착해서 하는 기능이 있는데 소금을 먹이지 않으니까 지방을 배설하지 못해서 고지혈증이 된거죠. 그래서 혈압이 높아진 겁니다. 목포대에서도 유사한 실험을 했습니다. 역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은 바로 소금의 고혈압 치료 기능을 나름대로 증명 해주는 실험들인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국산 천일염 을 가지고 고혈압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에 방영된 내용인데 농림수산식품과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국내 대형때문에 국산 천일염의 고혈압 치료 효과를 임상실험을 의뢰했는데요. 그 결과 국산 천일염이 고혈압 치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내산 천일염이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외 병원의의뢰에 인체적용시험을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결과 이 같은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천일염의 경우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워합 저염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소금을 조금 더 섭취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물을 하루에 2리터를 섭취하러 권장하죠 자, 물을 2리터로 섭취하는데 거기에 우리 몸속의 생리식염수 수준인 병원에서 꽂아주는 닌겔 수준인 0.9%의 염도를 맞춰서 섭취한다면 어떨까요